<웃음> <웃음> 그러니까 두달 만에 이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너무 급한데. 네. 그런데 <웃음> 네! <웃음> 저도 너무도 오랜만에 그러니까 너무 또 낯설기도 하면서. 아 우리 세 번째 이렇게 또 많이 왔다 돌아와서. 뉴욕에서 하세요, 뉴욕에서. <웃음> 뉴욕에서 하세요. <웃음> 뉴욕에서 뉴욕에서 <웃음> 뉴욕이요, <웃음> 네. <웃음> 아, 조심히 <웃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귀엽게 걸으면서 감사하고. 다 가인이 가는 곳마다, 가는 길마다 항상 이렇게 다해주셔 감사합니다. <웃음> 고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또 너무 오랜만에 또 뵙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너어 네. 좋아요. 그러니까. 밀죠? 항상 오랜만에 만나요. 매일 봐도 좋아요. 매일 봐도 좋아요. 매일 봐도 좋아요. 그래분 오랜만에 또 뵙니까 좋으시죠? 네! 서울 동안 또 감기 안 걸리시게 또 잘하셨죠? 네! 아프시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살아. <목소리는> <목소리는> <목소리는> <목소리는> <목소리는> <음소리는> <목소리도> <웃음> 우리, 우리 대천형을 <대체국토와> 찍까요 <목소리는> <목소리는> <목소리가> <목소리는> <목소리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 나, 다 나. 아, 여기. 아, 뭐,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다, 갔다 뭐. 다안 나오는데. 자, 다 같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이 이자 있죠? 이자 있죠?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가더 주민 이기의 사람 안보이세올라오는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다또 열심히 여러분 만나서 가게요네니다 빨리 배다 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도 Aim sitio> 아, 아, 수 감사합니다. 하요 네, 자, 이제 glasses, 있어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요세요 안녕하세요. 고세요안마세요세요하지마고세요안하세요고녕하세세요안녕요세요안세요세요 우리 차가 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세요 아니 바로 틀자리에 앉았는데 아, 아 아니 가수! 아니 가랬 아! 하필 가수님 다 옆에 네? 아, <웃음> 아, 이따가 가! 가수님 나가고! 이따가 가세요! 여기 왜 일로 왔지? 고마 고마운! 고마운! 고마운! 고마운! 고마고마 고마운! 고마운! 고고마 여기명이시다맛있게요 사진 찍주세거찍어드릴요 이거, 어, 아, 그래. 찍어 아, 어,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줘요 핸드폰 네네네 하지만하지마하지마혀요더이가지마 <lite blocking> 아, 아까 그 <웃음> <웃음> <웃음> 네! 감사합하니다 <웃음> 아, 네.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